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성장해버린 이 스킨답서스 때문에 아무래도 분갈이 해야 될것 같아서 이거는 6호 화분인데요. 옆에 있는 8호 화분을 긴급하게 다른 걸 빼고 거기다 옮기려 합니다. 보이시나요? 이 작은 잎사귀, 작은 꽃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커지더니 그 다음에 더 커지더니 얘는 더 커졌어요. 엄청나게. 또새잎 입이 나오고 있는데 얘도 엄청 클것 같아요. 어, 제가 괴물을 만들고 있나봐요. 어,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잠시 준비물을 챙겨왔습니다. 얘는 일단은 두들겨보고 이거는 어, 22년 10월 25일에 샀네요. 음, 3,900원에 산건요. 그, 때도 제일 작은 포트였을 거고요. 예. 비싼 거산 적이 별로 없어요. 그, 홍옥. 걔는 3만원짜리 살려고 들어갔는데 품절됐고. 그 다음 5만원짜리도 품절됐고. 10만원짜리밖에 없어서 10만원짜리 샀던 거고요. 예. 음, 그래서 잘안 되면. 하. 예. 하듯이이 꾸챙이 있잖아요. 꾸챙이. 이걸로 가장자리를 이렇게 두들겨서 안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요거는 제가 하고 영상을 잠시 쉬겠습니다. 이제 뽑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는, 이, 저기, 세척 마사토가 있었기 때문에 물을 어, 더넣진 않았네요 플라, 플라스틱 화분이든 비닐 화분이든 음.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닦지 않고 기존의 거를 해가지고 예. 제 밑바닥에 세척마사태를 깝니다 오늘 주문했어요 내일 오겠죠 아모자라네 어,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위기꺼에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냥 이거 재활용 하겠습니다 음, 하고 처음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 다육이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대부분이다. 이게, 이게 원예상토거든요. 원예상토 3대, 이게 펄라이트 중립. 그걸로 이렇게 3대1로 섞어요. 섞어서. 어, 물론 분갈이가 제가 키우던 거 분갈이 하는 거하고 사왔을 때하고 다릅니다. 사왔을 때 거는 다 소독하고 합니다. 음. 그거 하나 어쩌다가 깜빡 잊고 안한것 때문에 지금 엄청 고통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직 제거 못했어요. 깍지벌레인지 응애인지 뭔지 잘 모르는 아, 지금 아직 벌레 이름을 정확히 몰라요. 하얀색의 벌레가 있으면서 곰팡이들 같은 게 있는 음. 여기다가 그 저는 유기질 비료를 더 넣습니다 그래서 비료 때문인지 아이들이 되게 잘 자라요 너무 많이 음 너무 잘 자라서 탈이지만 예. 아휴, 저는 제가 오래 산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예. 얘를 다시 뿌리고, 뿌리에 직접 닿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를 살짝, 뿌리 상태를 보고요. 이 정도면, 물론 몇 개월 되지도 않았으니까도 그렇지만, 음, 뿌리도 안 잘라도 될것 같아요. 음. 조금 잘라줘서 성장을 잘하게 할까요? 음. 조금만 자르죠. 음, 뿌리를 살짝 잘리면 얘들이 또 튼튼해지니까 좀 자르고요. 음. 아직 아니면 안 자르고요. 굉장히 잘 자랐네요 이렇게 넣어보면 아직 충분히 더 많이 남았으니까 더 집어넣고요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이렇게 칸이 좀더 남으면 또 넣습니다. 작은 유기질 비료를. 음. 그렇게 하고 또 받아요. 그렇게 하고 얘를 넣습니다. 죽었던 것도 아니고 벙들었던 것도 아니니까 자기 원래 담았던 얘를 또 넣겠습니다 어차피 버리기도 어려운데요 어, 너무 버리기 어려워요 버리느라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 그의 텃밭으로 다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도 화철을 집은 좁다고 안된다고 하지만 집에서도 키울 수 있는 뭐 이죠? 동백이나 철쭉은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리고 꽃봉오리 잔뜩 날랐을 때 고마운 사람들이죠 어? 또 있죠? 음 작년 22년에 사, 어, 봄에 사서 넣기 시작하던 계피가루, <웃음> 계피가루는 도알장 벌레들이 싫어한다니까요 물론 영양분도 된대요. 네. 어, 제가 연구한 건 아니니까 저의 이론은 아니고요. 그래도 뿌리파리는 엄청 생기네요. 뿌리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걸 넣어야 되겠지만 어. 제대로 찍고 있나 모르겠네요 겨우 6호 화분에서 8호 화분으로 한 단계 올리는건데 한두단계군요 6,7,8 뭐 이렇게 화분이 다 있는데요 어, 처음에 일단 다 사봤지만 지금은 3호, 6호, 8호, 10호, 12호 이렇게 삽니다 여기 계피가루 뿌린 거 위에 올리고 탁탁 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어, 그 누르지도 않고, 그냥 올려놓고, 어, 물을 세번 주면서, 물의 힘에 의해서, 예. 그리고 얘는 살짝 올리면서, 예, 이렇게 올리면서, 물 주면서 하면, 그리고 얘가, 물, 이렇게 물에 의해서 쭉 흙이 내려갈 때까지 얘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내려가니깐요 그렇게 하면, 음, 여기가 그, 지금은 이게 완전히 똑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물의 힘에 의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어, 나중에 물주는 어떤 화분의 깊이까지는 내려갑니다, 얘가. 음. 물주는 시연만 빼고, 어, 오늘 또 분갈이 이 폭풍성정한, 음, 스파트 필림 방송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